오늘은 인천 소무이도 팔경을 돌아보는데요 대무이도 정주에 이어 무이 바다 누리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 공영 주차장이고 광명항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 후 출발을 합니다 어때요? 맛있어 <웃음> 아은타연들이 네. 네. 와가지고 주차장을 그 빼곡합니다. 소무이도는 <웃음> 예, 더보로갈수 있는 서해의 가장 끝섬이거든요.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무이도인 인도교를 또 건너가야 합니다. 소무이도 <웃음> 인도교인데요. 이 다리로 인해서요. 예, 섬에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지고 좋아지긴 했지만요. 섬에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던 모습은 이제 볼수 없는 아득한 옛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섬은 좀 섬다워야 좋은데요. 편하기는 하지만 물이 빠지면요 소무이도의 절벽 해안가에 모습이 드러난다는데요. 뒤에 보이는 작은 섬은 해녀섬이라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선화목가에속하는 상로 친년기어먹으로요 후편은 위사나. 가라야서큰 비율 조합차가 바뀌어지고 해소가 이기 때문에 백골소이라 부르기시작고 있습니다. 소 무의도 건너와서요 저희들은 좌측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무의도 유래는요 해안선 길이가 2.5km의 섬으로 대무의도와 함께 무의도라고 하였는데요 옛날 어부들이 짙은 안개를 뚫고 근처를 지나다가 섬을 바라보면 섬이 마치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선녀가 춤추는 모습 같기도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소음의대의 느린 우체통인데요 사랑하는 이에게 추억을 전하려 합니다 1년 후 당신의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 드린다고 하네요 관광안내사 앞에서부터 요 우측으로 상공행이 시작되거든요 부채깨비까지는 530m로 산길을 오르는 구간이지만 아이들도 함께 갈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산길을 거는 구간이라 울창한 숲 때문에 요 바다 풍경을 아직은 볼 수는 없지만요 이 철개맥길은 소무이도 주민들이 만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서로 제물로 바쳐 제를 지내도록 시작합니다. 아, 이런 곳에서는요 커피 한잔 마시면 하겠습니다. 저 멀리 칼매라고 보였는데요 이차상국 작전시 지잡 역사를 했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근대가 있는 베르크카 모양의 점멸섬이라고 합니다 몽여 해변길이 지금 한눈에 좀 보이는데요. 몽여 해석장과 바다 넘어 인천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길입니다. 모래와 하얀 굴껍질, 멍돌로 이루어진 250m의 작은 몽여 해석장인데요. 물이 빠지면, 불이 다다닥 다 붙어 있는 바위들이 드러난다고 하네요. 명사 해변길은요, 모래 해변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암석들과 암벽으로 이루어져 풍광이 아주 뛰어난 곳이거든요. 그 길에는 다소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멋진 풍경이 아주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휴양지로 즐겼던 해변이라 명사 해변으로 즐렸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한 해변이랍니다. 아, 정세이 바득 들어네요 저도 그 해녀 섬이 보이는데요. 소무이 네, 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요. 전복을 따른 해녀들이 키웠던 섬이라 해서 해녀 섬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태풍을 맞으며 자생하고 있는 피자가 수왕길입니다. 계단길 옆으로 키 작은 사나무들이 와, 어마어마한 아주 무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 <놀람> 네, 서울대 제일 높은 안산 정상에 있는 하도정 정자입니다 서쪽 해가 조그마한 무인도인 해녀섬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도정에서요 뒤편으로 네, 또 내려가면요 무의도 다시 건너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아주 가다르게 내려가는 계단길이 좀보이있습니다소무의도길을 걸어보았습니다. 해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유명 인사들이 휴양지로 즐겼던 명사들 해변도 걸어보았습니다. 누구나 가볍게 돌아볼 수 있는 섬. 이제는 육지와 되어버린 서무이드케를 한 바퀴 걸으면서 예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때다